어느새 가을 바람이 신성하게 부는 9월이 오고 2020년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는 9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동식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국에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술판이 벌어졌다는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시간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라북도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3월부터 5월까지 단체 음주만 총 20번을 벌였다고 알려졌으며 교정부터 기간제 교사까지 이 술판을 함께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당초 지난 5월 전라북도 교육청에 이 사건을 신고했으나 교육청은 8월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결국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게 되자 그제서야 징계를 내리는 행정을 보여준 부분도 함께 비판되고 있습니다. 징계 또한 현재까진 기간제 교사만 계약을 해지당하고 교장은 정직 1개월과 행정실 직원 1명이 징계 절차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손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징계 확정이 늦은 건더 정확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징계 수위에 대해선 이들이 교내 음주를 반성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육인들이 이러한 일탈 행위를 벌였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현재 교사들의 비위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를 받은 교원 4명 중 1명만이 중징계를 받는 실정이죠.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교사들의 처분이 가벼워 이러한 일탈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를 겪고 있는 현재 학교들은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록 선생과 학생이 서로 대면을 하지 않아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교직자로서의 직업관을 가지고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줘야 할 시기가 아닐까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